드디어 내가 이 누룽지통닭을 먹어보는구나 응. 따뜻할 때 먹어봐야겠어 제가 이걸 딱 퍼다가 이게 반딱 쪼개져서 담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 막 옥수수들이 비주얼봐 단추야 너 이게 먹고 싶어서 그렇다고 거기서 토를 음, 가슴살 보이죠 엄청 담백해 껍질이 이런 데서 나오는 바삭함 노룽지는 이런데 노룽지 있어 일단 다른 애들부터 좀즐겨주고 겨자 소스가 굉장히 별미인데? 겨자 소스가 닭이랑 잘 어울려 음, 이런 치킨 너무 사랑스럽다 여기 붙어있는 껍데기가 진짜 맛있어요 음. 껍데기가 굉장히 얇고 기름기가 쏙 빠졌어요 왜그 옛날 통닭이나 전기구이 통닭 있잖아요 딱 그런 맛에 치즈랑 옥수수가 올라가 있는데 치즈는 많이 굳었어 치즈는 이거 떼서 그냥 먹어야 돼 이건 다리부분 와.. 영롱하다 얘는 양념소스에 묻혀가지고 음 이거 매운 소스였어요 매운 소스 맛있어 그리고 이 집이 좋은 게 무뿐만 아니라 양배추 샐러드 있잖아요 이게 같이 와서 더 좋아요 저는 양도 진짜 작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놀랬어요 제가 옥수수랑 치즈 덩어리입니다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겠다 어 누룽지야 누룽지야 근데 슬슬 누룽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맛이에요 껍데기랑 고기 있는 거에다가 이게 이제 누룽지인데 고기를 이렇게 올리고 치즈랑 옥수수 짠!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누룽지라기보다는 찹쌀 같은 맛인데 얘가 장작구이 하면서 그 닭기름을 얘가 쫙 흡수해서 이미 색깔부터가 약간 노르스름하고 너무 맛있는 쫀득쫀득한 누룽지다 닭맛이 확 진하게 나네요 입안에서 환상의 파티 각각의 다른 성격의 친구들이 모여서 완벽한 절친이 된 느낌? 이 무까지 딱 들어가니까 더 완벽해 아니 요즘 가슴살 덩어리가 이만해 이보세요 가슴살이 이만하니까 이 닭이 얼마나 큰 닭이겠어요? <웃음> 이 날개 부분이 제일 맛있는 게 거의 반반이잖아요 껍질반 살반 그래서 고소함이 배가 돼요 딴 데보다 그리고 껍질이 굉장히 바삭해서 완전 기름 기쫙 빠진 닭껍질 있잖아요 그런 닭껍질이 맛있잖아 아, 콜라가 불러요? 아네 콜라 먹으면 금방 배부르단 말이에요 그냥 살이 이렇게 누르면 다 달라질 정도로 부드러워요 원래 이런 부위들이 맛있는 거 아시죠? 이런 껍데기 껍질이랑 치즈랑 뼈를 좀 발라볼까? 우와 짱이다 이거 가슴 뼈뼈잔 뼈를 제거를 하고 저 부분이 질리지 쫀득한 밥만 먹어보고 싶어요 밥 응, <웃음> 예 어, 봐라. 여기에 옥수수 알갱이까지 씹히니까 당육수로 음...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닭 안에 찹쌀을 따뜻 넣어요. 그러고 나서 얘를 얘를 장작구이로 오랜 시간 돌려가면서 굽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? 열을 받으면서 이 닭에 있던 기름기가 쫙 빠져나오잖아요. 근데 속 안에서도 그 기름기가 이 밥알에 쫙 스며드는 거지. 그러면서 이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닭 기름을 충분히 먹으면서 익은 밥이 되는 거예요. 주먹법처럼 만들어먹어도 맛있겠는데? 음 여기는 순돌이 장작구이집이에요 양이 안 줄어 먹어도 먹어도 이거를 소스에 찍어서 에르님 천지 아니에요? 치즈랑 껍데기랑 여기 안에 무를 넣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무를 넣은 주먹밥이죠 여기다가 겨자소스를 좀 발라서 음음음음 저분 천재 따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 무두개 넣어도 되겠어 에리님 칭찬드리겠습니다 이게 슬슬 배불러요. 얼마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. 어, 그래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